서울시정일보 김수연 기자 TV 조선 연애의 맛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김종민 황미나 커플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 속에 사랑을 기원하고 있다. 종민아 커플 김종민 황민아는 방송에서 가장 먼저 연 애를 시작한 커플이다. 황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송 클립 함께 찍은 셀카 등을 공개하며 달콤한 순간들을 남겼다. 지난해 9월 연애를 시작했을 당시 황민아는 황민아랑 오늘부터 일을 일하는 문구가 보이도록 꽃다발을 들고 김종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미소를 띤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일을 알린 김종민 황민아의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다. 김종민 황미나는 한강 데이트에도 나섰다. 황미나는 한강에서 김종민을 촬영한 사진, 김종민과 함께 찍은 셀카 등을 남겼다. 공식 연인이 된후첫 데이트 장소였던 한강공원에서 황, 미나가 남긴 사진은 더욱 화제를 모았다. 이후에도 환미나는 김종민과 함께 익스트림 스포츠에 도전하거나 김종민의 생일상을 차려주며 보는 이들에게도 설 램을 유발했다. 김종과 똑같은 헬멧, 똑같은 포즈로 찍은 사진이나 방송을 통해 공개된 김종민의 생일상 사진 등을 남겨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황미나와 김종민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에 맞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연애의 맞은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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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tv초전 저작권 기호 뉴스 1 전날 오후 방송된 연애에 마드에서 김종민은 제작진과 만나 황미나와 이별했다고 고백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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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에 맞든 재정비 기간을 가진 뒤 상반기의 시즌 2로 다시 시청자들을 찾는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 기자 연애에맞 김종민과 한 미나가 1 0 1일 연예 계약 종료를 앞두고 또한번위 길을 맞이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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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김종민은 천명훈에게 방송 후 현실과 부록은램 사이에서 겪는 혼란을 털어놓으면서도 황미나가 최근 자신의 머릿속을 온통 채우고 있다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김종민에 대한 마음이 커져버린 황미나는 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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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일 방송된 연애의맛 6회 부는 시청률 3.2% 2549 타깃 시청률 1.03 닐슨 코리아 유 려방송 가구 수도권 기준 를 기록 폭발적인 시청률 상승 세를 보였다. 특히 그토록 바라던 황미나와의 1박 2일 여행을 떠난 김종민이 황미나가 장장 내 시간에 걸쳐 완성한 깜짝 생 일상을 선물받고 감동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하는 모 습으로 설렘 지수를 드높였다. 하지만 11월 1일 방송되는 연애의 마치 회분에서는 로맨틱한 여행을 즐기던 종민아 커플에게 갑작스럽게 위. 기가 찾아온 모습이 담긴다. 생일 파티 후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얼굴에 손수팻을 붙여주는 황미나의 케어를 받던 김종민은 다음 날아진 모닝 수영을 제안하며 설레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날 부지런히 일어나 준비를 끝마친 황미나는 김종민. 을 깨워 모닝물과 면역력에 좋은 꿀을 챙겨주는 모닝. 엔젤의 면모를 과시했고 달콤한 아침을 맞이한 두사. 람은 약속대로 모닝 수영에 나섰다.